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우디 A6 전동 트렁크 장착입니다. C7 모델의 경우 가솔린이나 디젤 유종 관계없이 V6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는 트림을 불문하고 모두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출고되었는데요. 하지만 출시 초반에는 잠시 수동사양으로 출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준비한 제품은 에코 파워팩 전동 트렁크입니다. 순정과 동일한 방식의 스트럭 방식 모터가 장착되며 소프트 클로징을 지원합니다 별도 배선 작업 없이 잭 바잇 이 커넥터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트렁크 리드와 내부에 있는 트림을 탈거합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주고요 정해진 위치에 전동 스트럭을 장착합니다 모든 작업은 가공이나 개조 없이 진행됩니다 커넥터를 연결해 주고요 신규로 추가되는 배선은 순정 라인을 따라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였으며홀 고정용 타이를 이용해 깔끔하고 튼튼하게 고정 및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존 라인을 마킹한 후 스트라이커를 소프트 클로징 타입으로 교체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잘 작동하네요 더욱 유연하고 부드러운 개폐 동작을 위해 스트라이커 위치를 수차례 조정해줍니다 전동 트렁크 이슈 및 소프트 클로징 래치모터를 고정시켜주고요 트렁크 리드에 위치한 신규 버튼을 장착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작동 모습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트렁크 사용방법은 순정과 동일합니다. 트렁크 리드 버튼과 스마트 키를 이용한 클로징 모두 지원합니다. 이상 아우디 A6 전동 트렁크 장착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셨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